안녕하세요. 이 t 제올드입니다 오늘은 똑딱이 로봇 이 t 제의 말뜻을 잘 알아듣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이 t 제를 꾸준히 연구한 특별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. 똑딱. 먼저 ISTJ의 말뜻을 잘 알아듣기 위해 필요한 사전 의식이 있습니다. ISTJ를 만나기 전에 오늘은 ISTJ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라는 말을 속으로 외쳐봅시다. 이 말만 속으로 몇 차례 읊어보고 ISTDA를 만나면 훨씬 대화하기 쉬워집니다. 그래도 ISTDA의 말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고요? 만약 바운더리 밖에 있다면 ISTDA가 말을 조금만 하고 얼버무릴 수 있습니다. 이는 정보 부족을 초래할 수 있어서 명확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면 됩니다. ISTDA의 부족한 설명으로 인해 어떤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면 됩니다. 바운더리 안에 있는데 ISTDA의 말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고요? ONUUL 청하 s h 야사감 u 해 g h a j 제 s i y a s a 하 ISTJ i s t j